어렵게 순서를 아서 만들 거예요.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다음 쌤은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 음, 이제사시면 됩니다.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어 그래도 한 시간은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요. 천천히 떠들면서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정렬도 한번 해주고요. 어머. 음, 이렇게 마우스가 안 먹네요. 네, 하나의 그룹도 만들어줍니다. 음, 그룹이 됐어요. 네, 이건 제가 얘를 좀 여러 개를 쓸것 같네요. 아, 그리고 확실히 색깔을 제가 고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색이나 막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색깔도 한번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뭘 만들고 있을까? 적당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쌤은 네. 음, 그래도 여러분의 댓글창을 가끔가끔 가끔 힐끔힐끔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일까요? 음. 자, 이 틴커, 오락관. 저는... 아 이거 얘기하면은 나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가족오락감 봤는데 아 <웃음> 하하하하하하 하 그렇습니다 아하하하 자 랄랄랄라 자 뭔가를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아 이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 랄랄랄라다음쌤지 알약? 알약이요? 화장실? 젖병? 아저 이제 뭐 열심히 여러분 댓글 치시면 우리 그 지금 영진 라라 님이 열심히 채팅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확인은 못 해요. 가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의 확인은 영진라라님이 땅땅땅 해주는 사람이 정답인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게아니라라라랄랄랄랄랄라 네.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좋아, 좋아. 음, 아, 참고로 이거는 프린팅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재밌게 놀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혀 프린팅 개념적인 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총알 에어팟, 러시아 인형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내가 던진 게 다른 사람에게 힌트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진짜 떠들면서 모델링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음? 음. 조금 더 만들어야겠다. 자. 이거를 이대로 복제를 해야겠군요. 음...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네, <웃음> 나는 더 이상 말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하...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죠. 정확한 정답이라고. 네. 아.. 그쵸.. 아... 아.. 그쵸.. 음.. 정확한 정답 <웃음> <웃음> 어이.. 여러분 지금.. <웃음> 나말 못해요 나말 못해요 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음> 원하는 정확한 정답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여러분 어 맞아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응.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웃음> 아 댓글 어 정... 정답 누구세요 뭐야 뭐야 여러분 잠깐만 댓글창 너무 왜 이렇게 올라가 <웃음> 자 영진닷컴님 정답이 나오셨나요? 오! 꺼소님 정답이래요! 꺼소님! 우! 정답! 미녀와 야수! 유! 네 그쵸! 자. <웃음> 미녀와 야수 맞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한 잎을 떨어뜨리는 미녀와 야수. 네. 어. 장미 나오는 순간서부터 댓글에 장미가 찍히는 순간서부터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재밌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느낌 아셨죠? 아, 이런 느낌이다. 아, 다음 문제 대충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 아셨죠, 여러분? 첫 번째 정답은 네, 미녀와 야수가 정답이었고요. 아까 보니까 미녀와 야수의 시들지 않는 장미까지 쓰신 분 계시던데 <웃음> 아, 제가 그 정도까지 준비를 못했네요. 아, 그런 정답이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미녀와 야수였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 룰루랄라 아, 네. 음. 음, 제 마음이니까요. 제 마음이에요. 어, 이거 문제 만들면서 어떤 걸 낼까 고민을 하면서 재밌었어요. 아, 이거 만들어보니까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날랄랄라. 아이고. 얘가 좀 거슬릴 것 같아. 자. 자,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뭘 만들까요? 아. 그러게요. 또뭘 만들까요? 뭐 만드는 거야, 제 맘이니까. 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아 야자수는 사실 과정입니다. 아 야자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만들 거예요. 네, 만드는 거 보세요. <웃음> 야자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과정인데 만들 거예요. 자,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제가 이제 모델링을 아, 다은쌤이 모델링을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음... 음. 이렇게 생겼나요? 뭐, 뭐 이렇게 생겼죠? 네. 오, 어! 아... 아니에요. 이게 조금 만들 게 많아요. 저는 모델링을 재밌게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추측하시면 됩니다. 아유, 그럼요. 무인도, 음, 아주 좋아요. 아, 야자수 나무 올려야지. 자. 자, 이제 여러분 모델링 하실 때이 복사 붙여넣기와 그 패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미리 하고 있어야 됐군요. 다시. 자. 자, 야자수를 나무를 올릴 거예요. 야자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아, 다음 쌤 모델링 저렇게 하는구나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제하고. 음, 음, 음. 자, 그리고 얘가 컨트롤 D로 또 복제하고 자, 내 위치가 조금 나무가 좀 이렇게 옮겨야겠죠? 야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를 대충 이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자, 여기 나자수 나무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 할 건데 이거 옮기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작업 평면이죠. 작업 평면을 쓰면 여기다 작업평면을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버릴 겁니다. 자, 나무를. 오메. 네, 이렇게 나무를 붙여버리면 쉽게 나뭇잎파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댓글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웃음> 어우, 네. 아우, 여러분이. 제가 저 이거 사실 요 막대기를 갈색으로 바꾸는 순간. 야자수 나무는 마치겠다 라는 생각은 제가 벌써 했죠. 그래서 야자수가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일찍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유 저제 문제 엄청 신경 써서 골랐어요. 음. 아 무인도 무인도가 계속 던져지고 있군요. 아 무인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자 아이고, 불바다네, 불바다. 자, 와우 워워, 워워, 불바다, 워워. 아우, 아, 이거 투명이랑 색깔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팀커캐드에서 자,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추측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긴 합니다. 아, 난 모르겠다. 이제부터 저는 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맞출 거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딴딴딴 딴딴 음. 네 영진님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치시면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랄랄라 랄랄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플. 으흠. 무인도. 으흠. 으 자. 아, 이것도 위험한데. 아. 뭔가 다른 걸 만들까? 아이, 너무 쉬워지는데 이제부터. 아 큰일 났네. 제가 이게 만들면서 생각을 이미 다 했죠. 아, 오늘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음. 잠깐. 아, 색깔부터 벌써.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 네, 정답을 외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랄랄랄랄라. 자. 자. 어, 자. 자. 네, 음, 나는 말하면 안 돼요. 음, 뭐가 이제 막 올라오네요. 음, 난 말하면 안 돼요. 냠냠냠냠, 냠냠냠. <웃음> 총파 센서. 아 <웃음> 초음파 <총파> 센서 재밌다 <웃음> 아 이거 아두이노 하신 분이다 초음파 <웃음> 센서 아 인정 아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뭐야 낄 쪽이 나왔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자, 이게 아, 아까 어떤 분이 비슷한 거 치긴 했었는데 자, 여러분 감을 잡으세요. 자, 뭐 그래도 많이 잡으셨어 지금. 으흠. 아이, 또 에이, 또 이거 만들면 또 에이, 또 이거 만들면 또 너무 심각하게 또 이거 내가 또 만들면 아이, 오, 오 지금 <웃음> 여러분 나는 <웃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에잇, <웃음> 에잇, 여러분 다 왔다니까요. 아,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딸깍딸깍, 이거를 하면, 뚱스뚱스뚱스뚱스 하죠. 뚱스뚱스뚱스, 어. 딸깍딸깍, 뚱스뚱스. 네. 자, 나는, 나는 일단 다 만들었고, 자, 이제, 자, 자, 음. 자 여러분. 어, 이거 다 힌트죠 다 힌트 자. 자 자, 이걸 왜 만들었을까 자 이것도 뭘까 여러분 다 나왔어요 라라 <웃음> 여러분 여러분 음표 어어 어, 응, 응, 어, 어, 누가 다, 다 나왔어요 진짜 다 나왔어요 어 쳤어 쳤어 쳤어 내가 맞는 거 같은데요 이은주님 맞죠 맞죠 맞죠 이은주님 그 여름을 틀어줘 하하하하 <웃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웃음> <웃음>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음 저는 열심히 만들 거고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여러분, 야자수와 무인도에서 기운을 또 빼셨어. 아니야, 혹시 엑스맨이 계신가? 아, 야자수와 무인도로 엑스맨을 한 건가? 아, 이게. <웃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맞아. 어, 그럼요, 그럼요. 음. 내 맘대로 순서는 내 맘대로 매맘대로할 내 거예요. 왜냐면 순서는 피노키오. 아, 피노키오. 팽수. 아, 아 진짜 팽수 같다. 아, 요거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팽수 정답 이러면 삼교시가 망하죠.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웃음> 아. 그래도, 어, 조금은 재밌게, 뭔가 맞추는 재미가 좀 있어야죠. 너무 쉬워도 이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 지금, 이게, 여러분, 마우스가 살짝살짝 살짝 튕겨요. 여러분이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모델링 하기 매우 지금 불편해요. 아, 이게, 렉이 걸리는 건지, 마우스가 움직임이 살짝살짝 살짝 튕깁니다. 아, 방송을 하려면 장비가 좋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자 일단은 자 뭔가를 또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음음 음, 이쁘군요. 좋아스 그룹 오우 에그 자크 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뭔지 예측을 하기는 사실 할 수는 있기는 하죠 응. <웃음> <웃음> 어. 아 진짜 마우스가 마음을안네 아, 펭수 만들까? 뭔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발을 고정을 안 해놨군요. 다이어트. 황제 펭귄. 덴덴 uh, oh. uh, uh,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그쵸, 그쵸. 그쵸. 아 이렇게 생겼 자, 자, 자. 어, 좋아, 좋아. 오오오 다음 쌤 크롱 맞죠 크롱 크롱 크롱 계란 먹는 팽수 MMM 캐릭터 아 이제 사실 이제 알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다 알지 다 알지 이렇게 만들면 다 아는 게 있어요 음, 랄랄랄랄랄랄. 이렇게만 만들면 그렇죠. 다아는 캐릭터가 있어. <웃음> 이렇게만 해 놓으면 다들 뭔지 안다니까요. 엉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겅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엉헝 엉헝 엉헝 네 이렇게 생겼죠? 딱요요 요 뚱한 표정만 봐도 누군지 알것 같은 그 친구죠 아우 어, 좋아 좋아 자 일단은 그럼 마저 만들고요 네자 호랑이 호랑이죠 호랑이 어, 호랑이 호랑이 이거 이, 이 친구 호랑이에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 호랑이 오오 어! 어! 그러네 도라이에몽 머리를 가진 라이언 오 어, 이것도 괜찮네 하지만 다음에도 혹시 하면 좀 그런 거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재밌겠다 <웃음> 자 바닥에서 만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만들고요 컨트롤 C V를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작업 평면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짜잔, 짜잔, 자, 어눈코 입이 튀어나온 라이언, 눈썹이 탈출한 라이언, 난 모르겠다. 자, 몬덴 라이언, 핑크 팬더, 고운돌이프 <웃음> 아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자, 자, 어, 어, 색깔이 같아졌다. 여러색. 자, 안면 이식술. 안면 이식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눈알 다 지금 탈출했죠? 보이시죠? 안면 이식술 들어갑니다. 자, 자 안면 이식술. <웃음> 어휴, 안면. <웃음> 아, 눈썹 너무 튀어나와 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자, 아, 이거 봐. <웃음> 여기까지는. 이건 재미고요. 자, 이제 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이고. 아이고. 짠. 자, 자, 자. 네. 자,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어, 아이, 속도를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마우스가 튕겨요. 음. 자, 너왜 그러니? 음, 만들지 말라는 건가 봐요. 이쪽은 돌아가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짠~~ 0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어0 0 0 10,000, 10,000, 1 0 0 만들고 있어요. 속도를 내고 싶어요 저도. 자, 속도를 내자. 속도를 내보자. 속도를 내보자. 자, 여러분 정답을 어, 맞추시면 돼요. 정답을. 자, 속도를 내보고 있어요. 네. 자, 저, 저, 저. 아, 마우스가 튕겨요. 마우스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자, 굴하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이셔, 오이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아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이샤이샤이샤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난말 음, 이제 뭐 말하면 안될거 같은데? 오! <웃음> 누가 맞히셨어요? <웃음> 솔언니님 축하합니다! 솔언니님어 네. 아, 솔언니님 축하합니다! 어우 네. 요리하려고 했어요 요리. 네. 어 여기 하고 어 여기 원래 이렇게 불까지 하려고 했어요. 어불 fire 호로로 호로로 어,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쫙쫙쫙쫙쫙쫙쫙쫙 됐어. 아이 미안하네 라이언 너무 <웃음> 아, 지금 여러분 마우스가 <웃음> 제가 마우스가 움직임이 좀 튕겨요 이거 지금 렉걸리는 것처럼 라이언에게 악감정은 없어요 여러분 <웃음> 아이고 미안해라 팔이 하나밖에 없어 요 <웃음> 짜네 여러분 네번째 문제 아 네번째 아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역시 확실히 낮에 하는 것보다 이게 밤이 트래픽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튕겨 튕겨 튕겨. 어쨌든 자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 뭔가 이, 하여튼 금방 맞출 것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도 뭐 하여튼 해보시면 뭐 하여튼 네. 아이고 자 뭔가에 뭔가 뭔가 이거 이거 지금 여러분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자자자자자자네 번째 문제 나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허 어허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얘는 약간의 뭔가 뭔가 연상 연, 연상되는 뭔가 뭔가 연상시키는 아이들 뭐가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음. 음, 얘도 옆에 뭐가 있고, 음, 하, 그러니까. 후이! 어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웃음> 아이거 저는 좋아합니다. 아마 이거 지금 알고 보시면 되게 재밌긴 해요. 알고 보면 또 웃겨요. 음, 어. 아, 저걸 저렇게 만들고 있어. 약간 이 생각도 들거든요. <웃음> 허헛허헛허헛허헛허헛허허헛허헛허헛헛헛허헛허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허헛. <웃음> 허헛, 허헛. 근데 전 이게 또 알고 보면 웃겨요. 알고 보는 분들은. 하여튼 근데 뭐 그런 건 맞아요. 음. 아, 이건 뭐 이제 이건 제 맘이죠. 사실 이거 제가 좋아해요. 이거는. 음. <웃음> 배스킨라빈스. 아저 배스킨라빈스 좋아해요. 네. 영진닷컴님 혼자서 재밌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어? <웃음> 제가 영진닷컴님한테 이거 문제 답 드렸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 어, 별 걱정 없는데. 이거 재밌을걸요?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어우, 어우. 어우, 이뻐, 이뻐. 어우, 이뻐, 이뻐, 이뻐. 아이고, 아이고. 소스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에헤이 가운데 떡이 안 잡히는 상황 자, 어? 내가 말해버렸네 이런 <웃음> 아 이런 아이고 네 떡이에요 맞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이게 자 이게 <웃음> 지금 영진닷컴님은 혼자 알아요. 다음 <웃음> 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혼자 알아요. 어어어 <웃음> 어, 어. 그쵸? 아유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럼 그럼 그럼. 음짠자 어, 여러분이 다 맞아요. 여러분 맞춘 거다 맞아요. 근데, 자, 이 정답, 제가 원하는 정답은 있어요. 어. 어, 꼽아주고, 꽂아주고, 오뎅오뎅. 오뎅 꽂아주고. 자, 여러분, 학교 앞 분식지. 오, 뭔가 가고 있어요. 네, 뭔가 가고 있구나. 아, 난 이제 말못 해요. 말못 해. 마이, 마, 나는 말을 못 해요. 오뎅 엄청 크네.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저 이거 끝나고 야식 먹으러 갈 겁니다. <웃음> 너무 정갈돼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기는 그래, 맞췄어요. 여기 맞췄어. 아, 이거 너무 성의 없게 했나?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웃음> 이게 뭘까요? <웃음> 이거랑 하이 이 얘가 좀 하이라이트 얘가 얘는 여기 요거 알면 이제 여러분 다 하죠. 아. 오우 오오 오우, 오우. 오우. <웃음> <웃음> 다 왔어 <웃음> 어, 다 왔어! 어! 어! 지금 잠깐만! 우와! 우와!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웃음> 정답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다 왔어요! 이거, 어! 어! 민영님! 민영님! 민영님! 지금 올라왔어! 밀러서 <웃음> 민영님 정답! 민영님! 아! 고소! 아닌가? 맞나? 가장 처음으로 만, 찍으신 분? 어, 영지님 확인해주세요! 네 제가 보기엔 민영님이 제일 먼저 친것 같은데 아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확인 부탁드려요. 네, 정답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네, 네. 하,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 하. 마지막 퀴즈도 나쁘지가 않아요. 음, 음. 마지막. 음. 천천히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야식 네, 아이들과 수업하면 이거 재밌습니다 네, 시작하... 어, 저 이미 시작했고요 어, 해피해피 해피. 안녕하세요 어, 혜연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어, 곰돌이 <웃음> 비행기 <웃음> 아니, 이거 보고 비행기가 상상이 돼요? 와, 멋있다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우리방님 감사합니다 아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아직 잘안 만들었어요. <웃음> 이게 너무 빨리 만들면 또 금방 또 해버리면 또 이제 이제 이거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금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음. 아, 여기까지 좀 해보면 음, 음 괜찮네요. 음. 미키마우스? <웃음> 미키마우스요? 이걸 보고 미키마우스요? 를 아,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아우, 저 상상력 많은 사람 너무 좋아해요. 음. 사막이? 음. 네. 자, 어디보자. 랄랄랄랄랄랄. 진짜 건담 머투기? 머투기가 뭐죠? 머투기가 뭐지? 도깨비! 공룡!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아 공룡 공룡도 동명도 될수 있군요. 슈퍼마리오. 귀. 아, 이 대충 이제 일단은 제가 뭔가 동물을 만들고 있고 나는 감을 잡으셨군요. 아, 이고 뭔가 동물같이 생긴 아이를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뭔가 동물 같은 아이를 만들고 있죠. 동물같은 아이를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겨울왕국? 응? 이게 겨울왕국? 티라노사우루스 유니콘? 응? 응. 강아지 타조? 네. 제가 나름 마지막 문제는 또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음,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웃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아. 어,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웃음> 어, 동키호테. 어, 동키호테. 괜찮다. 망하지. 하울에 움직이는 성. <웃음> 저 여러분 답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상력이 제가 못 이겨요. 최고임. 아,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어. <웃음> 아. 아 그러네. 네 너무 심했다. 아 그래도 제가 동물을 정말 많이 만든 메이커 중에 한 명이 제가 동물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너무 심했네. 낙타라고 나올 만 했네요. 응. 제가 목을 좀 세워줬어요. 어 목을 좀 세워주니까 이제 좀 낫네요. 목이 좀 세워져 있어야겠네요. 응. 자. 네, 그죠 예예 예, 발이 네개인 동물입니다. 발이 네개인 동물. <웃음> 아 영지님은 이미 어 다은쌤이 설마 하고 있을거예요 설마. <웃음> 아 어, 그래도 그래 모양은 좀 납시다. 아 너무 너무 너무하다. 아무리 마지막 문제지만 그래도 모양은 좀 내주자. 말말어 <웃음> 마우스 마우스야 나 회전하고 싶어 마우스가 안 먹어요 <웃음> 어 먹었어 <웃음> 어... 자 좋았어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잘 보세요 어 이거는 약간의 동작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웃음> 네, 자, 자 여러분 동작 힌트 나갑니다. 이잘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재미님, 아까서부터 열심히 들으시더니, 저의 포인트를 잡으셨어. 다음 쌤이 뭐 하는지 알았어. <웃음>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겁니다. 네. 어, 말, 말, 다리 지우고요. 말, 네. 어, 이건 인정. <웃음> 엄청납니다. 아우, 갑니다. 네. 아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좋다 아근데 이제 발을 지웠죠 제가 발 없는 말이 네 <웃음> 말없이 사라지다 <웃음> 말없이 사라지다 괜찮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문제를 내는 다음 쌤이나 맞추는 분이나 둘다 대박 약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내는 다음 쌤이나 맞추는 분이나 <웃음> <웃음> 아 그래 네 말다리를 지울거라서 막 붙였죠 그럼 이제 제가 동작 힌트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말이 오질 않네 네